안녕하세요. 네, 아니 실방영상이 갑자기 지워져서 낮에버니 이을 맛보기로 보여주시려고 영상을 편집했어요. 즐겁게 감상해주시고요.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라이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예정이에요. 혹시나 못보신 분들은 영상 찍어서 편집할테니 보시고요. 이날은 날씨가 구름도 이쁜 날씨였어요. 참고로 진주 유등축제는 코로나 때문에 2년만에 열렸어요. 낮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밤에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미리 이야기해야 될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소통이 안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등축제 방송 라이브 때는 인사 서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자유롭게 보시고 가셔도 되니까 즐겁게 같이 축제를 즐기면서, 간단하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할게요. 뭔데 이거 신랑인데 뭐야 이게 무슨 속담이야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에 왜 이렇게 원래 속담화 된거 위등치증 없었거든요. 원래는 지역축제별로.